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좀 하거든요 누워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센터로 이렇게 엉덩기가 사실은 매트 속으로 들어갔을 때 yeah. 허리 부분이 뜨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에이스 침대 고객 주차장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구를 보려고 여기 동두천 에이스 침대 동두천 스퀘어로 왔어요 저희가 주차장도 그 매장 후면에 보시면 이렇게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많아서 어, 주차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가 동두천 지행역 쪽에 있어요 지행역 쪽에 위치해 있고 도로변에서 이렇게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렇게 매장을 보실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지금 중계동이에요 집에 중계동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동부간선 타고 호천 쪽으로 이렇게 와서 저는 어차피 호천 캠핑장 들렸다가 이렇게 동선으로 잡은 거라서 뭐 강북권 이렇게 해서도 1시간 이내에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코로나 상생지원금이랑 제로페이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픈은 9시 반, 클로즈는 밤 10시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주차장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온도 체크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상담을 받으시면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1층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층별로 층별로 보실 수 있는게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2층부터 매트리스를 골라서 올라가시는게 가장 좋은 동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2층 이렇게 내리셔서 매트리스를 익스프레스를 존에서 다양한 매트리스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와우, 자, 다양하게 모델별로 소프트한 매트리스, 하드한 매트리스를 직접 누워보면서 이렇게 나에게 맞는 체형을 고르실 수 있고요. 지금 이 공간이 사실은 저로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 고객님들께서 좀 어, 시간을 여기서 가장 할애를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네. 공간이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침대에서 뭐 수면의 질이라는 것은 이쁜 프레임이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죠. 내 몸에 닿는 이 매트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a 침대가 지향하는 매장의 형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양한 매트리스를 직접 누워보고 이제 경험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공간을 만든 거라서. 현재 다 퀸. 뭐? 누워볼게요 매트리스는 항상 중앙에서 누워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센터로 이렇게. o 게 a 이제 킹 사이즈 기준으로 가장 단단한 매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엉덩이가 사실은 매트 속으로 들어갔을 때 a y Okay. Okay. Okay. Okay. o k a 단단한 매트보다는 음. 부드러운 매트가 유리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엉덩이가 좀 많이 나온 편이라서 네. 여기 누워버리면 아마 허리 쪽에 주먹이 하나 들어갑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좀 부드러운 매트로 누웠을 때는 그래도 허리 분이다주니까 다행이죠. 그 정도면. 몸이 네. 체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허리가 아파서 단단한 매트가 좋다 이런 건 이제 아니라고. 역으로 네. 가장 부드러운 매트 한번 경험해 네.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매트리스 경험하실 때 매트리스는 꼭 옆에서 앉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긴 한데 <웃음> 맞나요? 네. 항상 맞습니다. 매트리스 한참 엄청 알아봐가지고 어 이게 편하네. <웃음> 그러니까 로얄 에이스라고 해서 에이스인데 음. 뭐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고 사실은 가장 소프트한 부드러운 매트긴 한데 뭐 이구동성으로 좀 받쳐주는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옆으로 누우셨거나 움직이실 때도 좋고요 내가 저건 약간 탱탱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매트 두께가 다른 게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 스프링이 좀가깝게 느껴지는 시 거죠 실례지만 이거는 가격이 어 사이즈를 퀸으로 하시면 네. 매트 가격 딱 500만 원 정도 음... 나옵니다 근데 매트리스의 두께 차이가 보이시죠? 이쪽이 에제 가장 고급 라인업이고 여기서 제가 아까 누워봤던 매트리스인데 로얄 레이스예요 로얄 레이스고 쑥 누워보면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이 비싼 게 좋은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싱글 프레임을 2층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결의가 2층 침대라서 지금, 확실히 싱글이다 보니 가격대는 이제 100만원 이하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매트리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2층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3층으로 올라갈 건데, 3층으로 올라가면은 어오존 클래식 눈이에요. 이런 체험 매장들이 재밌어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가구모두 보면은 그냥 내가 눈으로만 보는, 눈으로만 보는. 이렇 그냥 쇼룸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팅도 되어 있거니와 내가 누워 보면서 이렇게 내 방에 요거를 세팅을 해놨을 때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직접 누워 보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협탁이든 액세서리들을 어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미리미리 보실 수도 있어요. 매트리스를 보시고 그 가격에 맞춰서 이제 프레임 가격을 어 세팅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어? 제니, 제니, 어, 나 이런 게 좋은데. 현재 앞에 있는 침대가 이 제니의 제 두번째 침대 네. 이리나라는 침대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 D 글자 프레임에 약간 라운드가 져서 훨씬 안정감 이 있고 아, 3면으로 기댈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많고요 음. 아무래도 우리 제니가 어, 모델인 디어라는 장점 때문에 <웃음> 많이 그렇잖아요. 찾고 계십니다 아... 네. 사이즈가 퀸사이즈랑 슈퍼싱글이 나오고 있고 네. 이제 그레이 색상은 슈퍼싱글, 퀸사이즈 모두 혼용이 가능하고요 슈퍼 싱글에는 핑크색이 존재하기 네.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저희 매장 방문을 해, 통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게이 프레임이 ㄷ자로 되어 있어서 네. 네, 아늑한 부분이랑 독렇죠 3면을 기댈수 있다는 네. 장점도 있고 실제로 봤을 때좀 안정감이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들 네. 구매하고 계시죠 가격대도 프레임 가격이 150 어, 뭐? 150만원 대면 평균정도? 네. 네 있습니다 평균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쉽게도 제니는 가지 않습니다 아, 아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저것도 주시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아이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안된답니다 네 <웃음> 4층에는 스트레스레스 존이 있어요 <웃음> 자 여기 에이스 매장에는 층별로 테마가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 4층에 있는 특별하게 스트레스레스 매장을 이렇게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또 친절하게 여기 매장에서 설명도 가능하시다고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좀 궁금해서 설명 좀 들을까 해요 <웃음> 네 일단은 이제 침대를 제작한 회사에서 이제 많은 분들의 아쉬움이 있으셨고 저희가 이 침대가 이제 2010년부터 슈체스 리스라는 이제 리클라이너를 이제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수입해서 이제 고객님들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애프터 서비스도 에이스 침에서다 이루어질 거니까 뭐 걱정 없이 쓰시게 될 거고요. 한번 보시면 현재 이제 레노라는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레일을 이런 뭉치, 이제 조인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뭉치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타게 됩니다. 이래서 어, 기존의 뭐 모터나 이제 전동 리클라이너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네. 그런 걸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구요 지금 슬리핑 모드 180도 가까이 체크는 편하겠네요 한번 앉아 봐도 되나요? 네! 한번 네. 네. 앉아서 네.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시발을 안고셔도 되구요 네. 네. 0이면 아킬레스가 요 끝선에 좀 닿는 게 좋으니까 가장 편한 포지션이거든요. 운동이게 조더 뒤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네. 음. 지금 실제로 요 기술 자체가 뭐잘 아시는 현대사 에쿠스 이쿠베에 -E? 예, 이제 요 실트 포지션 기술이 들어가고 있고 보잉 이제 비행기 네. 거기에도 지금 이 회사 기술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요 가격은 요스툴 포함 스툴 포함된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소한마디의가죽이 네. 의자 하나를 만드는데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다가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론는 소모지 한 마리가 400만 원을 초과하거든요. <웃음> <웃음> 네. 네. 음. 오, 엄청 편하네요. 한 번, 잠깐 한번더 앉아 보시죠. 제가 그 슬리핑 보드를 한번 경험해 네. 보시든 원래 이제 직접 하시게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거니까 이렇게 시고렇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 2만 원이신 분. 아버님들 거실에 하나 꼭 진심. 실제로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뭐 부모님 코도 네. 선물로 많이 네. 거래가 됐었는데 네. 요즘 네. 이제 아이들이 좀귀해지다 네. 보니까 수유 의자로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괜찮네요. <웃음> 네. 가격대는 이렇게 300 중반대인데 스토리 포함가예요. 어, 송아지 한 마리 구매하신다고 하면 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가죽은 아무래도 몸에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소모성 제품은 교환까지도 가능하고요 음. 안에 뼈대 부분은 이제 스트레스 리스사 상에서 10년 개런티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만큼 자신 있게 제품을 제작을 한다고 라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그러면 저쪽에 있는 색상은 실제로 한 60여 가지가 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침대에서 한국 분들 좋을 만한 이제 색상 한0 가지를 이제 네, 음. 주기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고 네. 나머지 색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리스 존을 갖춘 매장에서 주문 제작이 아. 가능하고요. 다소 아무래도 제작 기간은 짧지만 이제 배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이름처럼 뭐 기다리시는 과정, 이제 선택하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될 수는 있지만 물건 네. 받아보셨을 때는 저 자신 있게 어 스트레스리스 이름 그대로 그러죠. 해소할 수 있죠. 어, 그 안쪽으로는 더네 이제 슬슬 이제 나머지는 네. 프레임을 보시는 공간이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이제 저희 매장 4층 같은 경우에 좀 모던한 라인들 이제 곡선이 아닌 직선 네. 위주로 네. 지금 프레임들을 진열을 해놨고 음. 요즘 뭐 아이들을 같이 자려고. 사실 아...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네네. 이런 패밀리 침대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지금 음. 또 세일을 하는 제품도 네, 따로, 뭐 가끔 이렇게 진열 제품 같은 경우에 네. 진열 제품 좀 추가 할인을 좀더 네. 받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음. 또 네. 주기적으로 이제 매장을 방문한다면 이렇게. 그렇죠. 예, 세일한 뭐품 그죠. 느낌으로. 네. 아무래도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매트에 좀더 투자를 하시는 경비가 있고, 그렇죠. 네. 이제 프레임은 아무래도 매장에서 관리를 뭐 공유도 더잘 하실 잘할 거니까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 라인업이 이쪽은 대부분 이제 패브릭, 그쵸 어, 재질이에요. 네. 나무가 아닌 소재들이 음. 좀 많이 진열이 되어 있고, 네. 실제로 요즘은 패브릭 소재가 좀더 음. 많이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무래도 소재 개선이 좀 많이 됐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관리면에서 뭐 방수, 발수, 음. 그다음에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훨씬 더 용이해졌고 네. 실제로 에이슨데이 지금 네. 요즘 나, 어, 출시하는 제품들 한반 정도까지는 이제 패브릭 제품이 차지할 정도로 아... 네. 일단 방에 설치가 되었을 때좀더 네. 온화한 느낌을 주고요 네. 네. 네,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찾으시고 네. 계시죠 오, 이거는 책상 데스크가 이 가격만인거죠? 지금 이런 뭐 어쨌든 침대 외적인 요소들은 이제 H&M 자회사 뭐 리오 가구라는 데서 제작을 하고 있고 네. 뭐 다양하진 않지만 이제 약간 침대와 함께 룸세트 개념으로 네. 네. 이제 꾸미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구매를 하려면 와이프랑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봤고요. 아까 그 4층에 있던 프레임이 마음에 들어요. 그거를 이제 혜연이랑 와서 같이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